청담동 와인바에서 6년 동안 발레파킹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퇴사한 지금 저에겐 아무런 돈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2006년 11월 제 나이 34살 때의 일입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제가 스카이뉴팜이라는 주식을 알게 됐죠. 아름아름 알던 사람에게 일명 소스라는 것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발레파킹하면서 맞이하던 기사하던 분이셨는데 모시는 사장이 세력하고 작전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한 주에 7천원 후반대였는데 항암제 만들고 2차 임상만 통과되면 최소 5배짜리 대박이라며 12월까지는 10만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남의 차 주차해주고 굽신거리면서 왠종일 힘들게 일해도 한달 200만원도 못 벌었는데 이건 뭐 혹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다음날 은행가서 미래의 스케줄을 트고 지금 안 사서 상한가 치면 사지도 못하고 날아가 버릴까봐 조급한 마음에 가지고 있던 700만원으로 사버렸습니다 차트고 까창이고 하나도 모르니 그냥 시장가로 몽땅 말입니다 7천원짜리가 10만원이 되면 내 700만원이 얼마가 되는 것이자며 부푼 마음에 지켜보니 정말 다음날부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게 보였습니다 34년 인생에 당장이라도 청담동 건물주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 뽀어머니께 임플란트에 때르고 모아놓았던 돈까지 넣어 1200만원으로 총알을 장전했었습니다. 12월이 되고 스카이뉴팜은 10만원은커녕 쭉 빠지고 빠져버렸습니다. 일하는 내내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 소스 알려준 기사님께 여쭈어보니 세력이 매집중이라 기다리면 된다며 본인한테 뽀찌는 얼마 정도 줄 거냐면서 막 물어보더군요. 이렇게 확신에 찬 기사님의 모습에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2차 임상통과가 되었다는 공시가 났는데 글쎄 주식이 곤두박질치는 게 아닙니까? 그때부터 기사님은 전화도 받지 않고 저희 와인바에도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저는 반토막이 나서 팔아버리게 되었죠. 이때 저는 정말 멈추어야 했습니다 정말 이때부턴 어떻게 해서든지 원금이라도 다시 복구시켜야 한다는 생각 밖엔 안들더군요 일은 계속했기에 돈이 나오는 족족 주식 계좌로 이체시키고 뇌동매매에 이수물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공시매매 상따와 하따까지 어설픈 실력으로 별짓을 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땅통을 차게 되고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소스의 유혹이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더군요 손님으로 모시면서 알게 된 소위 청담동 재력가라는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썩은 소스였습니다 현재 손이드라는 종목 과거에는 hb 엔터에서 유니버셜 시에임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합병과 후재가 엄청나다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엔토리노라는 종목은 대표이사와 직접 접촉을 하며 태양열 사업 추진과 자동차 부품회사 합병 바이오에탄올 사업 추진에 찌라시를 알려주시며 정보력을 과시했습니다 참한 동생 같아서 해주는 소리라는 말씀에 전 당연히 부자 재력가의 말에 의심을 하지 않았고 대출을 총 3천만 원을 실행하여 현 소니드와 엔토리노에 각각 천만 원씩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사람 피말리게 주가는 하락의 연속이었고 현 소니드는 마이너스 30%에 손절하고 엔토리노는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1700만원이 남은 저는 계속 원금 회복만을 바라보며 몇가게음사롱 실장님께서 손님한테 들은 정보를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모델라인이라는 종목이 모라 석탄 개발 공시를 띄우면서 작전으로 1000원대에서 7000원까지 올린다고 하였고 그렇게 남은 전 재산을 넣었습니다. 이 또한 저는 2010년 7월 13일부터 정리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실에 따른 아픔을 넘어 가끔 자기 전에 웃음이 다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청담동에서 일한다고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접하다 보니 제가 무슨 세력들 고급 정보라도 듣는 줄 착각했습니다. 남들 다 아는 정보 귀동량으로 듣고 고가에서 세력들 물량받이나 해줄 힘없는 개미일 뿐이었는데 말이죠. 돈을 잃은 것을 떠나 밤부터 새벽까지 발레파킹을 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던 제가 매일 아침 졸린 눈 비비며 주식시세보면서 마음 졸이고 분노를 느끼고 이빨은 소리라도 들은 날엔 그나마 안도하다가 다시 분노와 허탈, 좌절까지 그 시절 저는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답니다. 당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아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골촌 뜨기가 사올 와서 뭐 한다고 그런 악마의 유혹에 빠졌는지 집으로 돌아와 홀어머니를 뵈니 그저 눈물만 흘렸었습니다. 울고 또 울다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된장찌개 한 숟갈 드니 너무 가슴이 아려웠습니다. 그동안 모은 1200만원과 빚 3000만원, 2006년 34살의 제게는 너무나도 아픈 추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이후 빚도 갚으며 지금은 착한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계시며 저는 주식은 다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저의 사연을 전달드려봅니다.